스토어 찜하고 친구추가운영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음... 지지아아그그뭐뭐도움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.. 사실 이 스토어 찜이랑친구추가 부분 스토어의 운영이도움이 돼요 한마디로 스토어의 지수 자체가 r e 이 store, 이 s t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부러 쿠폰 설정을 하는 이유가 찜하고 톡톡 친구를 추가해야 이 스토어가 아 진짜로 이 스토어가 고객들이 좋아하는 스토어구나 이런 상품들을 진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음, 이 스토어가 사람들이 좀 반응이 좋은 사이트야 라는 거를 검색 로봇이 인지를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스토어 찜이랑 친구 추가를 하라는 첫 번째 이유는 스토어에 품질지수를 올려주는 부분에서 큰 획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어 제가 인바운드 마케팅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좋은 거죠. 예를 들어 찜한 고객들한테만 쿠폰을 발급해준다던가 어 톡톡 친구 했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우리가 신상품이 나왔으니까 이 상품 한번 보세요 라고 하는 것들로 얘기를 할, 수, 할 수가 있죠.